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에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데 지식은 체험이 있어야지만 해. 체험이 체험, 자기가 체험해야지만 겪어야지만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지식만 가지고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사회나 써먹을 수, 써먹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련이에요 골프도 지식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필드에 나가서 소비 쳐봐야지만 되는 것처럼 지식은 지식은 어디까지나 참고가 될지언정 체험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와 지식은 또 구별해요. 야돼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남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듣는 거, 획득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보는 획득하, 획득하는 것이지 획득하고. 지식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획득했기 때문에 큰 정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받은 재산처럼 자기 것이 아니게 잠시 잠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정보를 지식으로 착각을 해서나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남, 모르, 남 모르는 게 정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알았기 때문에, 더, 더 뭐라 그럴까, 더 손가락질 나가고, 더이게더 난차한 일 당할 때가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지식을 우리가 항상 체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돈 버는 부처님, 사랑하는 부처님, 성내는 부처님, 우리가 그걸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다들 돈벼락을 막기를 원하면서도 공력을 치지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한다면 크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돈벌수 그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생각했지만 이제 뭐라 할까?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다.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란 말자다 저는 조상을 잘 위하는 사람입니다 부상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 효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쌓이는 거죠. 감사합니다.